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M&M. <웃음> 어, 월클이시네. 오, 어, 대한민국 팀이신데? 나쁘지 않은데? 어, 나 김태환 이 시즌은 나 처음 본다. 대한민국 팀으로서 나쁘지 않으신데? 370억 정도고. 차, 차돌이가 별로라고? 차돌이가 별로고 김민재가 잘 맞으시면은 윤석영 어때요? 차돌이 차두리 말고 차돌이가 원툴이라서 얘가 진짜 겁나 빨라가지고 수비해 아니면은 다 별로라고 느껴지실 텐데 아마 얘뭐문에 별로이신지 차돌이가 윤석영을 쓰다가 가셨어요? 아... 그러면 또 센터백 애들이... 많긴 한데 홍명보도 있고 아니면 또걔 누구냐 그아또 차두리겠다 그러면 어아 근데 차두리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가지고 윤석영 쓰다 가셨고 김민재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김영권 어때 김영권 김영권 어때요? 제가 옛날에 차두리 쓰기 전에 김영만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창민 자리에... 음... 뭐... 솔직히 기성용 쓰셔도 되고, 박지성 쓰셔도 되고... 자유긴 네요 그거는... 음... 기성용이랑 박지성 써보셨나? 여기 자리 아니면 뭐, 홍명보를 써도 되는데, 이세 명이 가장 이상적이죠? 솔직히 따져보면. 와, 320에서 270으로? 와. 50억이나 떨어졌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분이 나가셔가지고, 아마 제어 말하는게 별로 마음에 안드셨나봐요 제 답변이 <웃음>